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범스골프 이영모 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드라이버나 아이언 탄도가 지나치게 낮게 나가시는 분이나 혹은 엎어짐으로 인해서 낮게 훅이 나가시는 분들을 위한 탄도를 띄우는 그리고 조금 더 쉽게 인아웃스윙을 만드는 체중이동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볼을 칠때 체중이동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체중을 왼쪽으로 보내주면서 공을 치야 한다 내가 이렇게 체중이동을 하면서 볼을 칠때이 체중을 왼발에 바깥쪽으로 보내주면서 다운스윙을 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굉장히 눌려 맞는 볼이 나오면서 공이 낮게 가게 돼요 그러고 단순히 체중을 보내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오른쪽 사이드가 덮어지면서 왼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볼이 나오면서 볼이 낮게 왼쪽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체중이동은 똑같이 해주시되 체중이동을 해주는 위치를 바꾸시는 거예요 어디로? 바로 왼발의 안쪽으로요 우리가 체중을 보낼 때 몸의 바깥쪽으로 체중을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엎어지는 스윙 혹은 잘 들어오더라도 지나치게 눌려 맞으면서 아까 8번을 들고 있어서 클럽을 7번으로 바꿨어요 체중을 왼발의 바깥쪽으로 보내준다면 라은 지금처럼 볼의 탄도가 지나치게 낮아지면서 볼이 나가기 때문에 적당한 스피드 을 걸어 줄 수가 없고 그러면서 볼이 굴러서 도망을 간다거나 혹은 체중을 몸 바깥쪽으로 보내려고 몸의 오른쪽 사이드를 이용해서 더 퍼치면서 스윙을 하기 때문에 볼이 이렇게 낮게 왼쪽으로 가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그분들을 위한 레슨이기도 하고요 이런 잘못된 체중이동 방법이 아니라 체중을 왼쪽으로 보내줄 때 왼발 의 안쪽에 체중이 걸릴 수 있게 그래서 몸의 안에서 체중이동이 일어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발에 체중은 실리지만 몸은 바깥으로 넘어가지 않은 그러면서 로프트는 충분히 살고 몸이 엎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다운스윙을 해주셔야지 7번 아이언이 체중이동도 충분히 해주면서, 탄도도 충분히 나오면서 충분한 스피드량을 가져가면서 볼을 그린에 세울 수가 있게 돼요 체중을 왼쪽으로 보내주는 건 맞습니다 체중을 왼쪽으로 보내주는 건 맞지만 그 체중은 몸의 안에서 이동이 될수 있도록 몸의 바깥으로 이동이 되는 게 아니라 몸의 안에서 이동이 될수록 엎어치는 잘못된 스윙, 혹은 지나치게 낮게 나가면서 아이언이 거리는 늘어나지만 런이 많아지면서 컨트롤이 어려운 그런 샷들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 드라이버도 마찬가지예요. 드라이버, 드라이버의 드라이버 경우에도 여기서 내가 백스윙을 갖다가 체중을 몸의 바깥쪽으로 이쪽으로 보내게 된다 보면 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나치게 로프트가 눕혀 맞거나 몸의 우측 사이드를 이용해서 어퍼 치듯이 잘못된 체중 이동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드라이버도 왼발의 안쪽, 몸의 안에서 백스윙 때는 오른발의 안쪽 다운스윙 때는 왼발의 안쪽의 체중을 걸어주면서 스윙을 하신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더 자연스러운 어퍼블로우의 스윙 좀더 자연스러운 적당한 뒤로프팅이 되면서 볼이 좀더 안정적인 탄도로 훨씬 더 편안하게 컨트롤이 쉽게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면서 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체중이동을 하실 때는 왼쪽으로 넘기는 게 맞습니다 다만 그냥 왼쪽으로 넘기는 게 아니라 몸의 안에서 왼쪽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몸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게 아닌 내몸 안에서 컨트롤할 수 있을 정도로 왼쪽으로 보내주시는 게 조금 더 손쉽게 볼을 칠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드라이버와 아이언 판도를 띄우고 어퍼치는 스윙을 교정할 수 있는 체중이동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범스 골프 이경범 프로였습니다